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보자 연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뭘로 할까 생각했었는데요 저번에 제가 자기 영상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기 영상 올렸던 거의 네임 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100가지 감사 표현하는 거 어떤가 싶어서 한번 네, 100가지 감사 표현을 한번 써봤구요.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천천히 들어주시면서 같이 쉐도잉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 2, 3초 동안 있을 테니까 그 따라 읽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그럼 배까지 좀 기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 미소 지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추우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 감사합니다. 속옷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사합니다.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밥이 있어. 감사합니다. 발을 보호해주는 양말이 있어 감사합니다. 용모단정이 해주는 면도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 밖을 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과 미소로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환경미화 분에게 웃으며 말을 건넬 수 있어 감사합니다. 땅을 걸을 수 있는 두 발에 감사합니다. 짐을 둘수 있는 두 팔에 감사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초콜릿을 살수 있어. 감사합니다. 미소로, <웃음> 네, 미소로 저만과 주고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화하는 게 즐거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버스정류장에 원하는 버스가 딱 맞춰 나와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에 사람이 많아도 짜증이나 화가 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에 사람이 많아도 짜증이나 화가 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기사님에게 웃으며 미소를 건네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감이 넘쳐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어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최고의 날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에 여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물건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을 알아.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여. 감사합니다. 화목한 가족이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은 정신적으로 지지가 되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하는 일을 응원해 주어 감사합니다.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 감사합니다.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매일 운동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밖에서 나무를 보며 신선한 공기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거리에 빛을 밝혀주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야가 잘 보이게 해주는 렌즈에 감사합니다. 손을 깨끗이 해주는 비누에 감사합니다. 머리에 오염물을 닦아주는 샴푸에 감사합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책 속에 유익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책을 다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도 책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점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이,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많이 있어 감사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책을 꾸준히 쓸수 있는 소재에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의 다양한 소재에 감사합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이 다양하여 감사합니다. 음. 음. 유익한 다양한 영상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색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도시락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음, 네.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수학 문제가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여 감사합니다. 상상력이 현실화되어 감사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되어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여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매일이 긍정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좋게 해. 생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마인드여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정은 배신을 배반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긍정과 열정이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 감사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하늘색이 예뻐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애정표현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려를 해 주어 감사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미소가 가득하여 감사합니다. 미소 부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미소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미소 짓는 사람 보고 같이 미소 지어 감사합니다. 미소로 운을 바꿀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운을 바꾸는 미소책이 완성되어 감사합니다. 미소에 힘이 있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 미소를 보고 행복해져서 감사합니다. 미소 전문가가 되어 강연, 강의를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미소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 감사합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총 100가지 미소부자, 병마미소의 감사 표현 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100가지 감사 표현 올리려고 하구요. 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보자, 염어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